이번 정류소은 양천향교 지하철 9호선 휴먼빌 아파트입니다. 다음 정류소은 가양동 한강타운 아파트입니다. This stop is Line 9, 양천향교 c h e o n h a g u m a n v i l l Apartments.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시면 려 이곳에서 하차해 주십시오.